영상 시작하기 전에 확진받기 전 저의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확진받기 이틀 전날 아침에 목다가움과 미열 그리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병원에 찾게 되었고 윗통은 항상 달고 살던 거라서 원래 하던 진료대로 받았고 열도 없고 목 염증만 조금 있는 편이라서 목량만 처방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서서히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목이 낫질 않아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물수건을 껴놓고 열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피곤함도 같이 몰려왔었고 그래도 엄청 심한 열이 아니어서 물수건 덕분에 열이 내렸다 싶었는데 자는 내내 식음땀과 오한 그리고 열이 동반해서 잠을 잘못 자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땀을 내며 자서 그런가 머리도 그나마 상쾌하고 눈도 같이 아파서 눈도 못 떴었는데 눈도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조금은 나아지려나 보다 했었죠. 그런데 아침을 먹고 약을 먹고 또 졸려서 한숨 자는데 열이 또 오르고 내려서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낮 동안 오한은 미미하게 계속 지속되었었고 저녁부터 콧물과 콧막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때 열과 오한이 심해서 여러 번 깼었어요. 사실 이때까지 저는 기침이나 이런 증상들이 없길래 심한 몸살 감기인가 싶어서 키트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이틀동안 해열제 도 없이 버티게 되었어요. 그리고 확진 당일날 아침 어제보다는 많이 나았지만 열 오르고 내리는 증상과 오한 그리고 어지러움은 사라지지 않아서 밥 먹고 자가키트를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바로 두 줄이 뜨더라고요. 희미하게 나와서 바로 집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니 바로 양성이 떴고 약 처방을 받고 그렇게 저도 수많은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영상 기록과 격리 중 고요함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첫째 날인데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를 밥먹어야 안 먹어야 지 저번에는 언니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언니의 밥상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을 줄 몰랐죠? 이 밥상을 제가 받을 줄이야 엄마 사랑해 하필 알바를 하려고 할때 코로나가 걸려서 알바도 못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돼서 아바 알바 면접도 못 봐요. 감기를좀 시키고 소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확진받은 지는 이틀 차고 인후통이 좀 있는 거 외에는 확진받기 전보다는 상태가 많이 괜찮거든요 열이 난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전 눈이 같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눈도 뭐 어지럽고 아픈 것도 없어서 그냥 인통만 있는 상태예요 환기를 시킵시다 약간 잇몸이 전체적으로 좀 부었거든요?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피곤하면 바로 잇몸이 붓는 타입이라서 많이 붓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코가 이쪽이 완전 꽉 막혀서 코가 한쪽밖에 없는 느낌 <웃음> 방금 자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기 전부터 피곤했는데 확실히 아침 약을 먹고 나니까 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심으로 빵을 줬습니다 엄마가 간단하게 빵과 요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3일 차고 방금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요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맞지? 이게 얼마나 먹고싶었는데 좋아하면 말해 yeah yeah just say y e a Yeah, yeah, to Say yeah, yeah, yeah. I'm well. not y m a i i s s o m t y t h t t o t h i 방금 요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양성이 나와야지 다가격리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이게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가래 때문에 목이 좀 아픈 거 빼고는 상태 되게 괜찮거든요 너무 길었다 일주일 또렴